뭐뭐뭐 <웃음> <웃음> 뭐. <웃음> 뭐. <웃음> 뭐. <웃음> 아니 혼자 해봐 봐. 혼자 해볼수 있잖아. 혼자 못 하겠어? <웃음> 참나. <웃음> 참나. <웃음> 아니 웃긴 강아지야. 자. 자 자. 아이고 고고 어, 아, 뭐뭐 뭐. 엄청 좋아하네. 어두 이 공을 그렇게 갖고 놀고 싶었어? <웃음> 웃긴 강아지야 웃긴 강아지 응? 그래 근데 그렇게 이제 혼자 할수 없을 때는 도와달라고 하면 돼꼭 스스로 다할필요는 없어 아주 인생살이를 잘 알고 있어 좋은 자세야 나이스 휙. 휙. <웃음> 어. 뭐죠? 방금 무슨 소리 낸 거죠? 지금 뭐야 공 소리야? 뭔 소리야 이 뭐야? 나 이거 제로이야 처음 듣는 소리인데. 휙. 휙. 손해봐 그 소리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웃기는 강아지야 웃기는 <웃음> 강아지 머리가 산 마리 되어가지고 머리가 산 마리 되어가지고 재롱이 재롱 아 재롱이 너무 예쁘다 재롱이 어떻게 이렇게 아우 진짜 재롱이의 이런 몽실몽실 포실포실 포숑포숑포숑함이 진짜 화면에 하나도 안당기네 어떻게 이러지 카메라를 바꿔야 되나? 진짜.. 이 막, 이게 시 보시, 보시, 보시, 보시, 보시, 보시, 보시, 게시 보시, 보시, 지시 보시, 보시, 보시, 보시, 보게 보시, 보 오떻게 이렇게 예쁜지 몰라. 어 쟤, 쟤, 어 쟤, 쟤, 어 쟤, 쟤, 어 쟤, 쟤, 이렇게 예쁜지 몰라.